이번 시간에 그려볼 메이지 윌리엄스는 1997년 4월에 태어난 영국의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느낌처럼 귀엽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리아 스타크가 왕자의 게임 시즌4 브라보스에서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발라 모글리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발라도하 에리스 모든 사람은 섬겨야 한다. 첫번째는 주로 인산말로 쓰였고 두 번째는 그 인사말에 대한 대답 으로 쓰였었죠. 결국에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느꼈었던 드라마 였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메이지 윌리엄스. 그녀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